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대 그 행복했을 때난 어디로 갔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실물이나 예격을 떠올리다 보면 조금은 다진 내가 보였어 마, 야 항상 어떤 표정의 겁도 어떤 장난꾸러기들래 친구들을 비해 많이 작던 걔는 그대로인데 얘들아 미안 그때 내가 좀 처리 없었던 거 알아 난울 동네 18년 전 원투 바기 우리 동네 한 건물의 간판만 덕지덕지 덕지. 사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는 섬 삶의 종착지는 어딘지 모르고 이미 지난 게 아니까 고민들이 마아서러져 말야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대 그 행복했을 때난 어디로 갔을까 아아아 내가 뭐 많이 또 변했어 와동도 맘뭐 많이 또 변했고 수업 때에 많이 또 게임도 추억 속에 담겨 미래만 보는 듯 조금 떠오르는 추억의 사진들 점점 사라지는 추억의 조각들 고 이쯤 되니 어깨가 좀 무거운 게 너희들도 같을 거라 믿어 시간이 좋기 때 등을 떠밀 때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빌다가도 이곳에 머물고 싶어지게 안 보는 듯 학교가 바뀔 때 새로운 친구들 결국 각자 갈길 가겠지만 We all have to go different way 행복한가 봐 그리운가 봐 나도 모르게 I'm a good ride 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 어디로 갔을까 아, 아, 아. 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나 믿었어 그 시간